자, 아버님, 뭐라고, 딸한테 뭐라고했다고 빨리 얘기해봐. 아, 저 딸한테 형제처럼 이렇게 아버님한테 묻고 그려. 아버님은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누 모델인데. 누도 모델? 룰. 룰? 아이고, 말 좀. 아, 룰 모델. 아이고, 한발차하셔봐 아, 네. 아니야. <웃음> 그냥... 어, 갑자기 아, 갑자기 저 되니까. 아니 전 저기 언니하고 우리 홍보를 아니, 만나서 너무너무 HONRI는 행복합니다. 여보 아, 그래. 당신도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 옷을 꼭 사니까 들어. 아니가 행니 호텔 관리나셨던 저기 저리니다 아니 내가? 오라만이 정말 반가워요. 아 그래요? 너무 멋요아 그래요? 아니 내, 아니 두 분이 너무 멋있다. 왜왜또 부처님 됐어? 두손 모이고 왔어요 <웃음> 아니 왜냐면 이 방송은 나가, 나갑니다 그꼭 <웃음> 기억하세요 <웃음> 아우님은 순천이라고 그랬지? 네 어, 아유 어떻게 아유 순천도 놀러 오세요 그래요 <웃음> 여보시오 한말씀 하시오 나는 <웃음> 메모리를 조금 덜렁덜렁한 메노리를 하고 아유. <웃음> 자 제주도의 푸른밤 어떻게 감상 좀 얘기해 보셔봐 <웃음> 아니 아버님 지고 있는 저 태양을 한번 보시고 우연히 나도 여기 음. 술 마시러 와가지고 이형님들 아, 네, 음. 그때 이렇게 만나서 음. 이렇게 마시면서 아 이런 아. 여행도 맛이 있구나. 그고 아버님 참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게 네, 그런 걸이고 있어. 음. 그 아버님 한 말씀 하셔봐 저는 룰 모델님의 <웃음> 만나서 기모이 제주도를 제가 한열번 이상 왔는데, 음. 이렇게 모임에서 음. 아는 사람들끼리 오다가, 음. 처음으로 이렇게, 아, 두 번째로 이렇게 단 둘이만 오고 있는데, 아이 음. 먹어서 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술자리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음. <웃음> 오늘 감상적인 얘기 한번 해보시죠. 네. 멋지신 분들을 만나서 아,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근데 아우님이 오늘 오셨어? 아니, 저는 네. 오늘, 오늘, 새벽에 오늘 차 가지고 들으셨지. 네. 여수에서 들으셨다고 했지. 아, 네. 어, 어떻게, 그, 저 비용은 어떻게 들어요? 자동차만. 아, 자동차만. 만복 왕복 23만, 23만 11만 5천 정도. 11만 5천 2 3만원 12만 1만 5천 1고1만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5천 아,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가2만 5천 원 12만 5 무슨 항이지을 이순신이 처음 저거 했잖아. 니여수 아니야. 그래서, 아, 군, 아, 예, 예, 예. 예 거기가 여기하고 제일 단거리라고 그랬던 거야. 장어, 아니 장은 아니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이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고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그, 이제 사람께서 왔는데 2시간, 2시간 15분에 왔습니다 2시간 15분? 아, 그때 당시아 지금은? 지, 지금은, 지, 지금은 얼마?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, 그 아니 지금 여수에서 오셨다고 여수에서는 저 오늘 굉장히 힘들어죠 8시간 걸렸어요 8시간? 그, 그, 그, 그, 아 그, 그, 그, 왜이래? 고프가 가깝고 땅이 심해가지고 배가 음. 오늘. 세월호 생셨는지안 좋을지 아니요 누워 누워 아 그럴까 봐 세월호 밤이 안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안와이안 와요 밤이 안 와요 이러니까 밤이 이러 와요 밤이 안 와요 이안 와요 밤이 안하지이안 와요 밤이 안와이안 와요 밤이 안 와요 밤이 안 와요 밤이 안이안 와요 밤서안 와요 밤이 안 와요 밤이 안 와요 이 파도가... 지금도 파도 소리가 굉장히 요란해. 어제는 어떻게 주무셨어 어제 무섭던데. 어제 여기는 그렇게 안 심했어요. 그래요? 네. 아우 서귀포는 네. 엄청 심했어요. 네. 자 오늘은 여기서 네. 저저커기틴 저, 네, 마치겠어요. 어디요 어디요? 아니, 아 멋있다. <웃음> 떠 나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미팅 여기서 저기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아오님, 순천아오님. 자, 우리 브라보 화이팅! 짜잔!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